이러칼내려칼 내려놓으라! 칼 아! 진실의 방으로. 형은 다알 수가 있어. 뭐 해지할 수다고 명심히 가이거 그... 아!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타세요. 너돈 많다며 너 납치된 거야 관장 용할줄 알아? I like to order salad first 도 발사 빌리그. 됐어? 너만 따라오라며. 아, 애들이 영국식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듣네. 이네 사업장 다 때려 부신다? 앉아. 불법 체재 앉아, 빨리. 합법 된 지가 언젠데? 내손땐지 오래됐다니까. 뭐야, 이새 그 버리자 머리 없이. 아, 에이. 진짜. <웃음> <웃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시리즈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건처음인데 정말 기쁘고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한국에 있는 마속도 형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악당을 추적하고 악당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불어지주는 이야기인데 1편에 비해서 액션과 코믹이 배가 된것같아제 느낌이에요 1편이 약간 원테이크의 리얼리티였다면 2편은 좀더박진감 넘치는 것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마동석 배우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더 만들어 갈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시도, 새로운 시도를 좀더 해도 안정적이겠다. 역시나 뭐 비주얼, 많은 터사 없이도 한 방에 그냥 빡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단은 그 사건에 좀 깊게 그림이 그려어요 좀더는좀더 어, 좀 캐릭터가 좀 정갈해졌고요 좀더 억울해졌어요 <웃음> 그 순간에 딱 맞는 캐릭터도 맞고 상황에도 맞고 주제에도 맞는 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나오는구뭘야반농사하냐 보셨다고 <웃음> <웃음> 할까요? 어떤 장면 장면들이? 배우들의 이제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다 제가 너무 뭐. 기분 좋은 작업이었다고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편보다 아, 더 강력하게 돌아온 박죄도씨2 아, 가족과 함께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음, 굉장한 사운드와 큰 화면으로 막 즐기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음, 극장에서 만나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죄 도시 2 드디어 800만 돌파! <놀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하십니까 800만 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 《범죄도시 2》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봐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죄소씨두투아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건 뭐. 아, 10분 동안. 아, 와. 10분. 동안 아, 10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각자 한 분씩 인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0분 동안. 아, 예. 네, 저희 드디어 네. 8년만, 8년만, 8년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많이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진이 얘기해 빨리 해. 아,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먹어서 <웃음> 죄송해요. 온,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범죄도시2. 아까 했나? <웃음> 네, 아까 했나? <웃음> 네. 아, 예. <웃음> 아, <쉽은> <웃음> 10분, 10분 동안. 10분이야, 지라 남녀노소, 지이고와 막년하고 보는 우리 가족 영화? 음. 범죄도시2 음. 자 이번에 연휴 기간이 좀 길어요 어. 여러분들 어, 재미있게 온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저희 범죄도시2 음. 많은 관심 그다음에 영화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재환씨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분이 이런 선물을 그려주셔가지고 요거 하나 한 분씩 들어주시면 우와. 와, 이거 다 손으로 그리시네. 손으로 나가요? 손으로. 그럼 보통 손으로 그리죠. 보통, 보통 손으로 그리죠. <웃음> 네. 네. 어? 그건 모르죠. 발도 좀 썼을 수도 있죠 <웃음> 어. 야, 진짜 잘 그려주셨다. 진짜 잘그려요 왜요? 이렇게 해요. <웃음>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잘 그려주셨어. 야, 진짜 실물같이. 아 야, 진짜 실물같이 네, 네. 네. 네. 네. 진짜 너무 잘 그려주셨어. 진짜 힘들어직이네요이 사진을. 야, 어? 어, 실례 진이2 0 0명 정도가 보고 계세요. 아참 아아아아아 아쉽네요 팬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하트 손 하트 한번 할까요 네 관객 여러분 처음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저희 범죄도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관객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